이거 되는 거지 야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, 야, 인터넷. 잠시만요 어. 야 의자 어. 근데? 켰어? 되겠지 왜 뭐, 화면이 왜안 들어와 이거? 어, 지금 도착 들어오 거예요 아 그래 미안 패북 간다 세기 시시만요 되는 거야 근데? 켰어? 되겠지 들어와, 어, 혹시 보고 온 거야? 아, 모를.